Hello <laughs> 아마서 안도한지 봉아서 잘해준다. орм 이 o u s 하나 m i n u t 하나 minute. 야 СМЕХ <laughs> 이 말리는 거 같다. 그죠? 말라죠. 오 신기해. <웃음> 콩이 뽀송뽀송해지고 있네. 와우. 이렇게 일반 수건 같은 경우는 응. 음. 뭔가 강아지 털이라 응. 음. 어 강아지 털이 물기를 안 먹는다고 해야 되나 일반 수건은 근데 이거는 그렇지. 되게 잘 스며들어서 음. 닦이는 기분이 음 어, 가만히 좀 있어봐 아빠가 홍이. <웃음> 홍이. <웃음> 감사합니다.